아, 개묘월이에요. 우리가 2월 4일부터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 지금 딱 오늘 입춘일 방송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민연에, 아, 이민년에 이민월로 달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묘월이라는 것은 3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30일 동안인 4월 5일까지 펼쳐져요. 이거 양력이에요. 사주는 절기로 보기 때문에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 음력이에요? 이런 질문이 제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절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하루나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절기로볼때 양력으로 보면 좀 편한 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음력 세대가 아니라 양력 세대잖아요. 뭐 자미두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음력생일 생신으로 이제 주시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거의 양력이라고 표기를 꼭 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자 3월 5일부터입니다. 근데 시간이 있죠. 3월 5일이 거의 끝나는 23시 43분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간 달라지는 것은 3월 6일부터 보시면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4월 5일 새벽 4시 19분 기준으로 해서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예, 거기서부터는 또 진월이라고 하는 어, 그 구간이 어린이날로 알고 계신 그 날짜까지 한 달이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묘월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개묘라고 하는 이 글자가 아, 너무 힘을 줬네요. 자, 개묘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민월이죠. 이 임수하고 개수가 어디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뿌리를 두지를 못했어요. 모두 인묘, 즉 목의 기운, 목의 환경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월의 환경지를 보시게 되면 은 우선 이 목을 그동안 용신으로 기다려오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목기운이 꼭 필요하신 분들 특히 목화기운이 필요한 차가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2월달, 3월달이 어찌됐던 간에 음, 그런 분들께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데 할 따뜻한 기운이 적재적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이 두 구간으로 제가 표시를 해놔서 이게 달라지죠. 첫 번째는 3월 6일부터 해서 3월 16일까지 약 10일 정도 간목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20일 동안 영향을 받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간목이에요. 간목일간이시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간목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목분들 입장에서는 이민연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2022년도라는 거죠. 그리고 양력으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이렇게 봤을 때, 개묘월이라고 하는 이, 이 기간이 펼쳐지고, 밑에 지금 제가 아주 친절하게 지장간까지 지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간목분들, 음, 간목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목의 뿌리가 약해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3월에 달더 어,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여기서 화의 기운이 식상이고 그리고 토가 바로 재성이고 색깔 제가 표시를 못 바꿨네요. 밑에 금에 해당하는 반갑지 않은 기운이 바로 간목을 위협할 수 있는 제압을 할수 있는 관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기운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인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봄으로 표시를 하자면 봄이 간목이고 그 다음에 화가 여름이고 그 다음에 토가 한번 이렇게 갈무리를 해주는 부분이고 금은 가을이고 인수에 해당하는 이 자리는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가 외우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나 수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따뜻한 기운, 화. 예, 이 기운을 봤을 때이 임목 속에 지금 이민 년큰 운에서는 병화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 년도에 어쨌든 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화라는 것은 식상 이라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두었고 이것은 건강 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생계 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다 잃는다 라고 알고 계신 것처럼 상관화 식상 화 즉 정화, 병화가 여기서는 어 이제 개묘월이들어서 조금 불안한 감은 있잖아 있지 있지만 첫 번째로 3월 6일 양력부터 3월 1 6일까지약 10일 동안 감목 입장에서는 무엇을 만나느냐, 감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초조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얘기는 조급해질 수 있다는 것, 또 힘이 약한 분들에게는 내 편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뭐에 쫓기듯이 서두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관에 해당하는 간목을 딱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던 가을 기운이 이제 인묘의 기운, 인묘의 이 봄의 상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관이 무력해져요.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관이 무력해진다는 뜻을 왜 이야기를 들렸냐면은 그만큼 초조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 가을 기운이 조금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임묘진 4월까지는 달이기운이 힘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더 분출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가 약 20일 정도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감목분들이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제 주변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부분이고, 간목일 분들께서는 어,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공간도 그렇고, 인터넷 공간이 아닌 공간도 그렇고, 온라인, 오프라인 떠나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어디든지 잡음이 생기죠. 뭐 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카페, 밴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인스타,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런 여러가지 SNS를 한번 상상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신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 얘기인 즉슨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구간의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사다난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사건이 많아질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이건 전체 흐름이에요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전체 흐름이고요 이게이 개묘라는 그 기간을, 개묘월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우선은 이게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인 편인이 지금 떠 있고 그리고 감목 입장에서 비견과 이겁재가 현재 지금 이 환경 지지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장관들 지금 흘러가는 걸 보시게 되면 목화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식상과 비견운들이 겁제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목 을목, 병화, 이렇게 식상관, 비겁들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게 힘을 보태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들은 항상 나를 긴장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신약신강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음 신약신강이 볼 필요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달이 확실하게 기둥이 잡혀 있고 또 이제 계절 자체도 확실하게 균형을 잡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묘월 자체가 유리한 분들 같은 경우는 화기운이 부족한 분들. 거의 대부분 어, 이목의 뿌리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개묘월이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실 것이고 목견이 너무 강해요. 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묘월이 오히려 덜 반가운 기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분들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골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민년의 개묘월이 현재 펼쳐져 있고 이것 이제 3월 5일까지 우리가 경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칩 기운이 들어와서 사실 밤중에 밤 11시 넘어서 이 절기 변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3월 이제 6일부터 해서 절기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래서 3월 6일부터 약 10일 동안에 3월 16일까지는 을목 입장에서 간목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3월 17일부터 해서 4월 5일 정도까지 이제 을목이 을목에게 이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우선 대다수의 을목분들은 역시 이번 달에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관에 해당하는 가을 기운은 봄에 무력해진단 말이죠. 현재 지금 봄에 해당하는 이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관성이 상당히 무력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에게 간목의 영향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사기운으로 쓰실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이동운으로 어, 이 운이 10일 동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옮기고 싶다 현재 직장은 너무 나에게 맞지 않아 혹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보람이 안되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크게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또 어떠하냐 을목에게 을목의 영향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일 정도 이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4월 5일까지가 꽤 길잖아요. 음, 이때 연애가 이제 이루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아니면 조직 사람들과 이제 융화가 잘안 돼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 아 혼자서 굉장히 외로워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찌됐든 화합하는 분위기 섞이는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정편인이 섞여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 구간에서는 이한달 동안 편인이 들어왔지만 이게 마, 마르는 상태는 아니고 힘을, 힘을 이제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디 가는 건 아닌데 힘을 발휘를 하기가 힘들고 제대로 발휘를 하려고 그런다면 뭐 축이 밑으로 온다거나 기둥 자체가 저 임묘와는 전혀 다른 기둥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바 같이 이 을목 입장에서 이렇게 지장간을 보더라도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제대로 된 뿌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지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써주기 때문에 이동운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을목분들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을목분들께는 이번 개묘월 3월달이 어, 상당히 이제 앞에 발전하는 구간을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고 내게 맞는 자리로 마치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인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어,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드디어 받아들여지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화입니다. 경화도 역시 2022년도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첫 번째로 음, 3월 6일부터 왜냐면 3월 5일 아주 밤늦게 거의 자식이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 3월 6일부터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3월 16일까지 여기는 병화가 간목에게 간목이라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성들이 한달 내내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가 병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년의 묘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관에 해당하는 이 토의 기운이, 어, 밸런스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금에 해당하는 재성 같은 경우는 더 무력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관성도 시원하게, 이게 정관 빼고는 정관만 이제 장생제 놓이는 부분이 있고, 이게 겨울 기온이잖아요. 그럼 겨울 기온은 봄이 왔으니까 아무래도 한 단계 다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병화를 도와주는 인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왕성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병화분들 입장에서도 병화를 도와주는 이 목의 뿌리가 아무래도 화기를 보충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개미올로 상황이 올라가게 되면 목이 왕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병화를 도와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병화일관 분들께는 아무래도 도움을 주는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구간인 10일 동안에 3월 16일까지의 처음 파트에서는 병화일관 분들이 좀더 바빠지고 뭐 면접을 보러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거나 알게 모르게 건수가 생기는 거죠. 나를 찾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인기, 또 분주해지는 흐름이 분명히 보이고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개묘월 자체가 병화일간 입장에서 사실 목욕지거든요.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지금 올해 자체가 장생지잖아요. 장생 임목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두 번째 파트에서도 병화가 을목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병화 자체의 비전이 아주 밝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달아서 인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감목 파트보다는 사실 음목 파트가 장장 20일 동안 펼쳐지는 부분이라서 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확 튀어오르는 기운이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은근하게 병화의 실질적인 환경 환경 그리고 이제 주변의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다듬이지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진홀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병화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주변에서 누가 떡을 하나 갖다주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선충지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게 제가 드린 이야기 속에 있어요. 이 임수하고 개수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얘들은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뿌리 자체가 인과 묘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간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건 임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임수만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화라고 하는 걸 땡겨요. 그래서 목의 운동을 천간에서도 하고 있는 해란 말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더 목의 운동이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천충지충으로 이 운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서 노는 구름 에너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병화를 도와주는 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형태만 임수 개수지,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신축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축년은 아주 축축했고, 태음의 기질로 병화분들이 힘들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제 얼마 전에 축에서 오늘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축에서는 경금이라던가 또는 기토라던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이 축에서 빛이 가라앉은 화기운 자체가 모두 여기서 빛이 무력화되는 부분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에서는 병화분들이 천충지충보다 더 우울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병화에게 힘을 실어다 주고 병화에게는 새로운 기운들을 넣어주고 병화에게는 새로운 이동운을 불어넣어주는 기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천간에 그러니까 있는 글자만 보시면 안 되고 천간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지금 놀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네, 천충지충 아까 질문 주셨는데 그거 이해 가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민년에 개묘이 들어왔는데 천충지충이라는 거를 걱정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병신이라서 이 신이 인하고 충돌할까 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건 실제로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다시 병화 여기 가서 아칠판이 너무 어지럽다 잠깐만요 하나 더 펼칠게요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병신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민년에 이 이미 정화라는 글자를 끌어당겨 가지고 얘가 목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천관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면은 이거 인신충하는 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 국민이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과신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는 이미 이미 들어있어요 그리고 경도 들어있어요 이 왜냐면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호랑이 글자는 어떠냐면은 봄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병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그리고 또감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시는 거예요. 호랑이랑 원숭이 이 글자 형태는요, 서로 충돌하고 서로 막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글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서로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서로 자극을 받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얘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신일주라고 하셨지만 다른 글자는 모르겠지만 다른 글자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로는 어 복줄리님께서 아무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자각을 하시게 되고 좀더 발전적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일간 분들이 체력이 마음과 좀 많이 다르게 이게 몸이 좀안 따라주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민년의 이개묘월로 방향이 바뀌시게 되면은 우선 마르지는 않는데 이 수기운들의 관성이죠. 관성이 어디 가지는 한데 힘을 이제 제대로 발휘하기는 좀 어렵고 인성이 이제 지금 아래로 보시게 되면 왔잖아요. 정인이 그리고 편인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왔는데 정화 입장에서 보자면은 올해가 사지 환경이고 여기는 병지 환경이 되는 거죠. 기토랑 이제 같게 보시면 되는데. 정화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 상담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개명월이 온적으로는 괜찮은 달이에요. 3월 6일부터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3월 5일 아주 밤늦게 자시기운이 그 날이 거의 저물었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보시면 되시고 10일 정도니까 3월 16일까지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감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가 정화 입장에서는 을목이라는 영양그 영향,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음, 이 간목에게 10일 동안 정화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정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의 진행이 잘안될 수가 있는 구간이고, 그래도 개인적인 발전은 이월 초, 3월 6일부터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뭔가 진행이 잘안 되고, 어, 집중도 잘안 되고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쁜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발전은 언제쯤 이루냐. 한 3월 한 10, 1일 정도 지나서, 3월 10일 정도 지나가지고, 3월 이 보름 정도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발전적인 거, 그리고 실적들, 그리고 장사에서도 이제 매출, 이런 것들이 좀 일고져요. 내가 밭을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3월 중순쯤 거의 다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상황이고,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거의 20일이잖아요. 거의 이제 20일 정도 되는데, 을목 편인에 의해서 정화가 파워를 얻게 돼요. 단기간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기간, 막 1년 내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정화가 여기서 잠깐 어떤 실적을 단기간 힘을 얻어 가지고 어,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이번 이 구간에서 정화 분들은 필요 이상의 일을 자기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돼요. 아, 나 오늘부터 해서 뭐 매출이 이 정도 올라올 거니까 투자는 셈치고 과감하게 몇 백만 원, 뭐몇 천만 원 이렇게 물건을 사들여야지 가게에 투자를 해야지.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 지금 메인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쪽 일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벌어야지 투잡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다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전하고 실적이나 매출을 낼수 있는 것은 3월 동안에도 압축이 되어 있는 이 구간, 3월 중순부터 이 4월 초까지의 이렇게 단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시던 거 하시라는 거예요. 어, 이직하려고 함부로 결정하시도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이거 잘못하면 이것저것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집중을 하시라. 그 얘기인 거죠. 역시 이 재성에 해당하는 이 금기운이 무력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4월달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다만 인수에 해당하는 이 목은 왕성해지는 부분이죠. 임묘가 붙어있기 때문에 목이 더 왕성해지고 천간에 지금 임수가 있는 것도 완전 말라버린 건 아니지만 얘들은 정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목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축년이 성간지지로 모두 금수의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민영 같은 경우는 목화 운동을 하는 쪽으로 완전히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더 내가 헷갈려 할수 있거든요. 아 내가 잘될것 같다. 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이제 뭔가 일을 버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버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월 달에는 어쨌든 집중적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만 하시라는 거. 기존에 하시던 거 하라는 거. 그게 조언이에요. 보겠습니다. 사이다님. 저 병화인데 작년까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에는 좀나아지길요 당연히 나아집니다. 예, 유튜브로 위험 많이 봤습니다 받는답니다. 왜냐면 제 가족도 병화예요. 제 가족도 병화고, 음, 천천히 그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병화 입장에서 아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거 있잖아요. 축에서 어, 입고가 되는 일간들이 거의 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거기서 축에서 입고가 됐기 때문에 축이 사실 무시무시한 글자거든요. 제가 축을 갖고 있잖아요. 경금도 축을 무서워할 수가 있고 병화 입장에서도 해자축 겨울에서 빛이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당연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네,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여러분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만큼 축가인의 간격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시죠 s h k 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명이 좀 뜨겁네 지금. 음, 제이골참나무님. 병화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영화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지식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데 좀 남다른 재능이 있으시죠 그래서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음어 어느 분이시죠? 일간운세 닭살 돋을 정도로 너무 잘 맞아요 아잘 맞으시구나 감사합니다 안 맞는 분들은 또 많이 안 맞다고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두려워하면은 방송으로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출처 아마 그 상세 정보에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일간에 대한 일진 이걸 이제 항상 꾸준하게 일기를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적고 있고 뭐 주역이나 육효 같은 거를 점을 치는 게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쌓는다는 것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이런 관법이 있다. 12운성은 당연히 안 맞을 거다. 12운성은 운에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걸 운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종의 실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번 접으려고도 했는데 지금 꽤 데이터가 쌓였죠. 음, 이걸 이제 이렇게 제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십이온성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처럼 이 형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꽤 많이 맞아요. 일단 맞다는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신뢰가 간다는 이야기니까 양간으로만 맞춰보는 상황도 있겠지만 음간도 좀 무시무시하게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 받는 댓글들, 피드백, 카페나 상담때 들어오는 이런 이제 맞다 안 맞다 이런 피드백들이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데이터가 되고 있거든요. 쌓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우선 천간에는 도망가지 않은데 우리 토일간 입장에서는 수가 재성이잖아요. 이 재성이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올해 이 상반기에는 힘을 쓰기가 좀 어렵죠. 이 재성 자체가 정화가 우선 와서 이렇게 땡겨져 와서 목의 운동을 청간해서 해요. 그 말은 즉슨 모든 차가운 금수 기운들이 조금씩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고 이제 목으로 방향이 튼이 3월 5일부터 네 이거는 이제 날이 거의 저물었으니까 3월 6일부터 보시면 되죠. 그리고 3월 16일까지 자 그러면 이 지진은 모두 목의 운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무토가 간목에게 10일 정도 영향을 받고 그 뒤에는 무토가 을목이라는 에너지에게 20일 동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또 다시 이야기를 풀어봤을 때이첫 번째 편관에 해당하는 간목에게 영향을 받는 무토 부분들은 무토 분들은 학생이라면 집중이 잘될수 있고, 어, 그리고 이 평관, 이감목을 어찌됐든 무토가, 어,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성장을 시키게 되는, 키우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생각대로, 촉대로, 직관, 직감대로, 그게 목적을 달성을 하시게 되는 기간이고요. 목표가 당연히 굉장히 높고 이상주의적인 분들은 이 10일 동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 동안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잖아요. 이것도 안정이 돼요. 이거는 이제 10일 동안에는 단기간에 이루는 좀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간목답게 을목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되고 그리고 방황을 하셨다는 그 무토분들이 있다면 방황을 거의 끝내시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소수의 무토분들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께는 이개묘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안정화된다는 이 구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어떤 혜택이나 보상을 받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소수의 분들 특히 이 화토가 강해서 화토가 강해서 그 중에서도 식상이나 재성을 용신으로 두시는 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들어온 목에 오늘 용신으로 두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무토 분들은 본인이 별 혜택을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내 직관대로 가는 부분이고 내가 안정되고 방황을 끝낼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혜택이나 개인적인 그 의식주의 볼륨 부분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개미월 별로다. 개미월뭐 발전한다 그러더니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무토 분들은 그냥 음...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만 왕성해지고 식상에 해당하는 금, 지금 보이시죠? 제가 별표 친 부분인데 이 금에 해당하는 식상 자체가 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절지, 즉 신금은 묘에서 절이 되고 경금은 묘에서 퇴지가 되기 때문에 금에 해당하는 식상 기운이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무토분들은 이 금의 무력으로 인해서 별 재미를 못 느끼는 기간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화토가 강한 분들, 그 중에서도 목을 용신으로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소수지만 아 이번 달에 나는 괜찮구나, 나는 아주 많은 것을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주 보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눈에 잘안 들어온다 하시면 여러분 연, 월, 일, 시 있잖아요. 그 기둥을 그냥 따로따로 일주론처럼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것만 그냥 보셔도 돼요. 그것만. 근데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월이에요. 태어난 월을 보시고, 태어난 출생시,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시면 은 거의 절반 이상이 맞아요. 수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재성에 해당하는 수가 천간에 와 있는데, 이 수가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이 기간에서는 이게 3월 초부터죠. 3월 초부터는 2월 달에도 그랬지만, 얘들은 지금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요. 기토에게 무토와 마찬가지로 이 수는 재성인 것이고,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이 올해 환경지 자체가 사지, 에너지가 떨어지고, 심지어 이 3월에서 4월 초까지 이어지는 기간도 병지 환경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식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이잖아요. 기토일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금의 식상 구간, 식상의 에너지가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재성은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 겨울의 에너지는 봄이 되면 은 불안정해지죠. 아직까지는 진까지는 이어지거든요. 인묘진, 봄, 봄이 봄 끝날 때까지 진까지는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팔을 입잖아요. 더운 걸로 바뀌어야만 수의 기운이 정리가 되,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에해 당하는 이 목기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왕성해지죠. 화기운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수도 불안정하지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첫 번째 양력으로 3월 6일부터 우리가 봤을 때약 10일이니까 3월 16일까지 해서 기토가 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토가 간목을 끌어주고 리드를 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간목은 어쨌든 이 인묘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목의 구간을 막고 있어서 상당히 간목 입장에서는 안정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토는 기토는 이 감목에게 내 에너지를 이게 받치라고 본다면 감목에게 이 에너지를 어쨌든 소모가 되는 거죠. 이 기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 그래서 신체 에너지 자체가 벅찰 수 있어요. 신체 에너지가 뭔가 좀 피로감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뭐 몸에 어떤 병증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피곤하고 다른 곳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엉뚱한 일, 나와 상관없는 일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을 보시게 되면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가 기토가 조금 정자로 적도록 노력할게요. 기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근데 20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건데 이게 편관이잖아요 기토가 편관을 리드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돼요. 근데 편관을 내가 리드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칠살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에너지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주변 어떤 구설수 또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실 때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때 이제 약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특히 대인 관계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구간, 2번 구간을 봤을 때, 신약하던, 신강하던 기토 분들은 이 3월 달에 매출이라던가, 매출, 또 실적, 그리고 어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 예, 여기서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돼요. 관이 왕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을 용신으로 두기가 어렵거든요. 기토 분들 같은 경우. 아주 소수, 정말 사주골조가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 분들 아닌,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토분들은 이 목을 용신으로 두기가 사실은 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대부분의 기토분들께서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게 될 것이고 또어 본인이 일구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개인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금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임묘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에서 볼때 왕성한 교훈이 바로 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재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여자도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대한 영역인데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정금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주가 에너지가 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대운에서 이 금을 도와주는 대운을 맞이하시게 되는 경우, 그럴 때이 세운으로, 1년짜리로 어, 재성운이 지금처럼 2022년도처럼 들어왔을 때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렇게 글자가 머무르는 동안만 유리한 운을 맞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상관이 이렇게 왔는데, 천간에 이 식상관이 현재 지금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금은 가을 글자이기 때문에 봄에 해당하는 이 환경, 인묘에서는 절지, 그리고 여기서는 퇴지 환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성, 이 목만 왕성하니까 음 경금의 뿌리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기가 힘드신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장장 10일 동안 현금이 영향을 받는 에너지는 바로 감목이잖아요 이것은 편제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돈이 남의 돈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 그릇 밖에 벗어난 활동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커질 수가 있고 또 실제로 현금이 부족해서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라던가 활동성 자체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20일 정도 연금이 을목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간목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거든요.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을 다스려야 돼요. 경금 입장에서 을목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야 조금 안정적으로 경금이 좀 쳐다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왕성해지니까 음... 뿌리가 약한 분들이라면 불안불안하면서 가시는 상황인 것이고 가을에 태어났다. 또 이제 저녁에 내가 충분히 금균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신 강한 경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기회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자신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1번 구간에서 조금 허덕허덕 할 수가 있고, 불안불안 할 수가 있고, 다른 조직으로 이직을 시도한다거나,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좀 불안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구간의 17일부터, 2, 3월 17일부터 4월 5일 사이의 구간에서는 그것이 잠잠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구간에 비해서는. 잠잠해지고, 파도가 삭혀지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관에 천간에 온다고 해서 내가 막뭘 버리고 싶거나 그게 아니고 마음만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실현해내지는 못해요. 어, 이직해야지 그냥 마음만 있어요. 나 여기를 떠나야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마음만 있어요. 그것을 실현할 만한 환경은 지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향후 한 3, 4년 이상은 충분히. 버티고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 12년씩 순환을 하고 6년마다 이교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버티셔야 됩니다. 식상관이 역시 지금 청간에 있는데 그 식상관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힘들다그랬어 왜냐하면 인목과 묘목, 즉 인묘라고 하는 목의 에너지를 강하게 지금 환경으로 두고 있고 실제 신금은 가을에 왕성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신금 일간이잖아요. 그러면 인묘로 이렇게 펼쳐지면 본인의 에너지는 약해지지만 본인들 중에서 이신금일간 중에서 가을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서 튼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신금뿌리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운적으로 보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와 이번 달에 조금 흔들흔들할 수가 있어요. 불안불안할 수가 있고 안 했던 행동들을 좀할수 있고 헷갈리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청간에도 목에 웅동을 해요. 왜냐? 수가 어디 말라서 도망가는 건 아닌데 이 임수가 정화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천간에서큰 에너지는 일단은 목의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까지 인묘로 거기다가 병화를 지금 품고 올라왔기 때문에 목화의 운이 굉장히 상승을 이제 할 거고 신금 입장에서 보았을 때 22년도는 퇴지 즉 불안한 나의 에너지 자체가 불안불안한 해고 또 지금 이 상반기 중에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가 바로 아주 변화가 큰 절지 환경지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들은 역시 상관은 불안정한 상태, 식신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생지 개수가 이 묘에서 형태로 장생지 환경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신금분들 중에서 뿌리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성기운으로 인해서 더더 더 내가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3월 6일부터 보라고 했어요. 3월 5일 자시시간 그한 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 다음 날에 자시가 넘어오는 시간대부터 절기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3월 6일부터 보시면 된다 그랬고 그래서 3월 16일까지가 약 10일 동안 신금이 감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제거든요. 그러면 재성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의 신금분들 상담받으러 다니실만한 대부분의 신금분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 거죠.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일반적인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져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수습하러 다니고 그러면 3월 17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월 5일까지의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신근분들이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신근분들 본인의 능력으로 기회를 드디어 만들고 밭을 일구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 좋은 기회가 실제로 들어오고 그것을 잡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목표,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요. 이 상승의 폭은 3월 6일 정도가 한 50% 정도 상승의 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로 봤을 때이두 번째 구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이거보다 몇 배로 두배에서세배 정도로 이렇게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걸 감당을 하시려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신고분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은 소수거든요. 재성이 갑자기 증폭을 하니까 이걸 거머쥘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민해지는 상황, 초조해지는 상황, 이길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학대를 한다거나 자악을 한다거나 너무 크게 주변 사람들과 본인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소모가 큰 만큼 두 번째 구간을 위해서 조금 힘을 앞 구간에서 비축을 하시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좀 받아서 아주 융통성 있게 자신의 에너지를 쓰시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근분들은 어이 3월달 구간을 잘 쓰시려고 하면 섣보른 이직 섣보른 이직 이라던가 섣보른 결정 이런 것들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만약에 이동을 하신다거나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가을 기운이 들어오는 8월달 이유가 될 겁니다. 8월 초부터 이제 신유술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는 되어야 신금분들이 원하시는 소수의 결과가 또 이제 데이터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임수분들 입장에서 또 보시게 되면은 비겁이 지금 천간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얘네들은 어디 도망가는 에너지들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임수분들께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가을이나 겨울 기온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시고 하, 이제 저녁 늦게, 저녁 늦게 밤중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중에서도 식상에 해당하는 이목 기운 여기가 식상이고 여러분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아주 중요한 기운들이 여기 이 목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환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식상을 용신으로 두고 계신 소수의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식상을 용신으로 두심 많은 분들은 사실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식상 목이 왕성해지는 구간이고 현재 지금 목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인수에 해당하는 이 금이 가을 기온이기 때문에 봄에는 무력해지죠.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보시라고 했고 3월 6일도 보는 이유는 3월 5일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이 절기 시간대가 걸려 있어요. 밖에는 절기 시간대가 경칩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그래서 3월 6일로 보는 것이고 10일 정도니까 3월 16일까지 해서 임수 입장에서 받는 에너지가 감목입니다 그래서 식신이잖아요. 식신이고, 어, 임수가 식신을, 이제, 식신이 하나의 비전이고, 자신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이 건강을, 건강을 제대로 빛나게끔 관리를 하는 구간이에요. 이 간목을 이제, 소리 끊긴 줄 알았어요. 간목이 어쨌든, 간목이 식신이고, 약 10일 동안, 식신이 이 10일 동안 좀더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임수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아요. 상관이죠. 그런데 20일 동안이나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마치 연예인처럼 인기가 아주 높아지고 또 주변에 어떤 감사 인사 또 호응도 올라가고 그리고 상을 받는다거나 또 승진을 한다거나 또는 일적인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게 돼요. 실질적으로. 다만 도와주는 부분만 이 금이 무력해지는 상황이고 식상만 이렇게 왕성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께는 이 인기온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근데 어 임수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방송, 방송이라든가 공인, 또는 이제 연예계, 이론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잘 쓰실 것 같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쓰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목을 용신으로 두신다거나 이걸 재능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재성, 보통 이 화기운을 직업으로 두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화기운을 이 직업으로 쓰시는 분들께도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화를 직업으로 쓰시는 분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음, 대부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3월 6일이 끝나고 나서 3월 17일에서 4월 5일까지 이두 번째, 이번에 해당하는 구간 여기서 실수를 좀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도와줄 만한 진짜 내 편이 아닌 배신을 당할 만한 인맥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목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보여선안 되는 어떤 사업적인 비전이나 속내를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거나 예,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큰 어떤 선택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임수분들께는 임수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가장 왕성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다음 봄에서는 병사 임묘지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병지와 사지의 환경을 이번 구간에 두게 돼 있어요. 3월 초에. 그렇다면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신의 판단력이라든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서 식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계적으로는 크게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커리어는 무리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규모의 볼륨이 크게 확장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형적으로는 많이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 하지만 이번 구간에서 이제 극가국으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인기가 높아져서 그 속에서도 썩은 나무를 골라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홀라당 다 내어 놓을 수가 있고 또 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번 구간 잘 졸업하시고 발전한 그대로 그 인맥들을 잘 골라내셔서 다음 진호를 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양갈래로 갈리는 저 2번 구간을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어, 대부분의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목을 용신으로 들은 임수분들께는 그냥 노력 없이 잘 지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임수분들은 1번 구간이 끝나면서 갈아타실 때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개수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임계수가 있지만 직겁의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인 시기예요. 지금이.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지금 2022년도 환경지 자체가 목욕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가 장생지. 그러니까 이게 장생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환경이 장생지예요.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한 상태이고 이 금, 개수를 도와줄 수도 있는 이 인성에 해당하는 가을 에너지가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월 6일부터 지금 본다면 3월 16일까지 개수 입장에서 감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게 장장 10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 내가 쥐고 있던 일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상관에 해당하는 감목의 발전이 한번 멈춰요. 그러니까 더디게 흘러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개수가 이해를 받는 게 아니고 개수분들과 소통이 잘안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개수분들이 독선적이다 또는 독단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직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인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개수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건 이제 식신이죠 그러니까 식상관으로 지금 목의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해보려고 개수분들이 상당한 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두 번째 구간에서 근데 결과 자체는 내가 기대만큼 했던 그 결과치만큼 올라오지가 않아서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속도 자체가 이개묘월에 와서 굉장히 더디고 느리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컴다운 하셔서 천천히 차분히 가시라는 거죠. 특히 이 개수의 뿌리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금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금의 기운 자체가 가을 기운 자체가 무력해지다 보니까 이번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구간 전체 30일 전체가 어, 좀 답답하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 주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식상 기운 이제 이 강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을이나 겨울 기운이 아주 왕성한 분들 겨울에 태어나셨고, 또 한밤중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이 식상을 용신으로 두신 경우, 목을 용신으로 두신 경우에는 좀 더, 나 지금 너무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 가지 또 청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다고 또못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걱정이 됩니다.